그 요한 일서를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본 바가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오는 것이 않습니까? 빛이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그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그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웃음> 빛과 의와 사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그 하실 필요가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스스로는 영생의 길로 나올 수 없다는 걸다 아시고 그음 음? 그 주님께 나오는 모든 방도들을 그리토께서 나오, 낮아지셔서 어, 그 순종하심으로 다 법적인 근거도 만드시고 방도가 방도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안에서 사김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어, 그분과 하나 된 자답게 이제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은 옛 계명이지만 그, 이제, 그리토 안에서 새 언약의 율법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 개명이 되죠.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토에게 나아가고, 새 언약의 율법으로 받게 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음, 그, 그 모든 <웃음> 것들이, 그, 있어도 우리는 그 그런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사단의 미혹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그 주님께 구해야 되고 늘또 그 실패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서 이제 비치신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해진 주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은 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어, <웃음> 그, 주님과 소통을 이루면서 이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웃음>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에, 인식하고 어,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어, <웃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강설 처음 말씀드릴때 드린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원한 생명은 사전적인 말이 하나님의 그긴 그 생명이긴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길게 누리는 생활 이게 영,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누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분과 연합돼 갖고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건데요. 이제는 아, 적극적인 성신회방죄 같은 것은 짓지 않, 않고 실수하고 어, 연약해서 그 이제. 완전하진 않은 상태에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짓는 그런 소극적인 범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이제 그런 자들이라도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이 내신 방도를 조아 성화를 이루면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웃음> 그것이 이제 사실은 모든, 음, 탐욕을, 몸에 붙은 탐욕을, 그,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은 철저히, 그, 이게, 이제 뭘 소유하고, 어, 그 안에서, 이제,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에, 아,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에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님, 그것을 벗, 벗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게,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화를 이룬다고 할 때는 그, 그 부분을 늘 확인하고 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사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 함의한 것입니다. 시, 개명을 통해서 죄를 알고 또 <웃음>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아도 완전히 못 지킨다. 오히려 그 은혜 안에 있어서 날마다 범죄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죄 문제를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고. 어, 그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 나아가는 것이죠. <웃음> 이 계명을 늘볼때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 계명은 결코 이제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주어진 거예요. 계명만 주셨다 그러면 이그잘보이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구원하시고 우리 어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다 주시고 계명을 어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웃음> 이, 이것이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니에 쉬운 멍해가 되고, <웃음> 교회원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 우리는 너무 영광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연약한 지체, 그, 그, 육체를 갖고 있고,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아가고, 사단의 미혹 속에 이, 있는 존재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도 안전한 보호막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도 실령한 그 교회, 실질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는 교회죠. 그래서 어디 지체가 어디 문제가 생기면 온 지체가 나서서 돕고 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그, 그것이 참 놀라운, 그 안에 있다는 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어, 그, 이제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 놀라운 일입니다. <웃음> 그 안에 살아갈 때 사실은 적극적인 그런, 그, 성신, 저, 회방제, 적극적인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그, 지치 않는 것. <웃음> 그, 백, 오십 문을 한 번,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읽겠습니다. 문답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약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약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그 같은 평면에다가 죄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차원의 죄를 얘기하는 것. 평면에다 놓은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에다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자는 그, 사실은 더 악한 죄가 되는 거더 무거운 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웃음> 상태가 됩니다. <웃음> 개혁자들도 이 둘을 분명히 갈라서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표하신 일과 관련해 갖고 행보해 가지 않냐고, 다른 차원에서 이 기독교를 형성하고 나아가면, 그건 진짜, 완전히 땅에 속한 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견주어 본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바닥을 알거든요. 자신의 바닥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바닥이 똑같다는 걸 알죠.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거죠. 서로 비교하지도 않고요. 다 50% 100%인데, 거기서 뭐 조금 낫다고 그 자랑하지 않냐고요. 늘, 그, 연약한 존재로서,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 알미니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펠라기우스나. 그런 사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지 않은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쓰려고 하는 것. 음, 그런 것들은 참, 음, 그, 주님의 그, 낮아지셔서 수평케 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이제 주의 사도들도 그걸 잘 몰랐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런 그 나라에서 뭐, 자리 다툼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성신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주께서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보존된 것입니다 저들의 그 외적 조건으로는 주님께 사실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런 존재였던 것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게 하고, 이제는 이제 그,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오전 강설 때도 봤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과도 그 하나를 이루고 살아가고, 서로 평균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그 자체는 사실은, 죽은 상태와 같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상태와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또 그런 상태에서 쌓은나가서 점점 악을 쌓아나가서 결국은 음 아주 최악의 상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 C.S. 루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요번에 여름 수련회에도 그, C.S. 루이스 책을 보려고 합니다.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사단적 입장, 사단이 그, 주연이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단의 방식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 하는 거지. 네, 예, 그그 시에스 로이스가 또 사랑과 미움에 대한 그런 그, 그 글도 썼는데요. <웃음> 예,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이제 더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죠. 쌓은 선에서 더 선을 행하게 되고 또그 미워하는 것은 그 미움이 쌓여서 미움이 되는 거죠 미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움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움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미움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도, 그 사랑을 자꾸 그 훈련하고,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나 선교도 이웃사랑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 과부 두 랩돈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주님이 무슨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이 과부 두 랩돈의 그 가치는 그 뭐, 뭔지에 불과해요. 근데 그거를 뭐,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본 것은요. 그, 그 태도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먹을 거를, 그, 저기, 안 먹어서도 이웃과 수평게 되는 일을 자원한 거예요. 그 놀라운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 통해서도 그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 10만원, 100, 뭐 더, 더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아이들 헌상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맨날, 맨날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 헌상의 의미가 뭔지 깨우치려면, 작은 것서부터 헌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기 요한일서에도 읽었지만, 헌시, 그, 내가 뭘 소원을 갖고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당연히 소원하고 나가야 될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을 훈련을 그런 소원을 가지면 처음에는 백원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천원에 대한 그 다음에 만원에 대한 그런 그런 훈련을 해야지 마음은 구제하고 싶고 마음은 선교하고 싶은데 안해본 사람은 안 해요 끝까지 안 합니다 그것도 그 소원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과부 두했던 같은 것을 자꾸 하는 사람이 진짜 선교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런죠.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그 사랑도 훈련이에요. 훈련 인격화하는 것이 습관. 그 사람 뱀뱀미를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습관이 그 그런 곳에서 훈련돼서 이렇게 자라가면 그게 성화되는 거지, 그게 영화되는 거고 그런 걸안 하고 생각만으로 선교하고 생각만으로 구제하고 생각만으로 뭘 그. 헌상을 한다는 거는, 그,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하는 거죠. 그 극한 가난 중에서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야 이제 더 여유가 있을 때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계속 미움을 그냥 갖고 미움을 키워가요. 미움을 미움을 가지면 미움이 가만히 있습니까? 갈수록 더 커지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그더 사랑할 걸 내가 연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아주,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 연인 관계가. 갈수록. 그래야 완전한 그 혼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감정적인 걸로 그 쌓아가면 그게 이제 딱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 3년 지나가면 아무리 뭐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고 아무리 멋진 남자를 취해서도 유통기한 끝나버리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잘 지내려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내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서 그관심 가진 사람의 일거수, 일주족이 다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누구를 구제하고, 너 어디를 선교하고 하면. 근데 생각만 읽고 그그 그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생각이 모아지지는 않아요. 전 확장되지도 않고 모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쩌다 흉내를 낼 뿐이지 보이기만 할 것. 잘 지내려고 하면 발전을 해더 성숙해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미미한 차인 이것 같아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또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사람하고 그 나중에 극단으로 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미미한 차이가 있어도.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다 그런 측면에서 앞부분을 좀 봤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덜 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만큼 되었다고 해서 내가 나쁘지, 나쁘게 그, 나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데 익숙합니다. 비슷하게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보았고 그 잘못을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시험 드는 걸 보면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신령, 신령한. 그리고, 신령한 상태에서, 그,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니까, 저, 탐해하면서 잡는 게 아니고요. 같은, 그, 같은, 어, 위치에서 공감하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다르죠. 율법 선생이 가르치는 거하고 사랑으로, 그, 배려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내가, 내 부모의 단점을 보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내, 내가 자녀의 약점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자녀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심각한가를 생각하고 겸손히 회개하기보다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살피고 그의 죄와 나의 죄를 비교해서 자기의 죄를 덜 심각한 것처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아마 죄의 책임이 두려워서 그럴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어떻게 처벌하시더라도 우리가 아무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내 죄의 심각성도 다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헤아릴 자격이 있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어떻게 다 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감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겸손히 회개하고 자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작은 죄라도 그것도 내 가장 작은 죄인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 이제, 다른 사람, 자기 죄를 희석시키죠. 예? 다른 사람 까, 까대느라고 다른, 자기 죄를 희석시킨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죄 지은 경위를 살피면 이런 저런 이유가 다 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경위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왜이 시편 응. 51편 4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 사건을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고 하는 차원이에요. 주님이 이만큼 올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윤리적으로 나 이만큼 죄를 줬다고 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주님은 이만한 걸 요구하셨는데, 나는 이만한 게 생각해가지고 내 죄를 희석,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 악한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내가 현상적으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 그, 저기, 집시들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약 중독, 어려서부터 뭐, 뭐, 성폭력, 그, 온갖 동, 동성애라든가, 그런데 아주 쩌든 사람들이 도둑질 해서 밥 먹고, 소매치기 해서 생활하고, 그걸 또온 사람들이 모,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어,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예, 상대적으로도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 알죠. 그런데 평이하게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냥 대충 예, 저, 죄를 정리하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한다니까요. 예? 자기는 덜 새카만 존재로. 예?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자기는 작은 못 박은 걸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대못 박은 사람으로, 대못 박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작은 못 박은 사람. 그러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었으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한 번을 줬든 백 번을 줬든 똑같은 거죠. 응. 응. 다른 사람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지만 처음에 이제 아담이 그 범죄한 것하고는 약간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웃음> 물론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압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령 사울이 그리토를 믿지 아니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할 만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자신이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이지 사울이 시켰고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 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처럼 사울은 장차 사도가 되었지만 조금도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 우리가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서는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긴 안 나와있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구원받는 자들의 모범이 되게 하려고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웃음> 사도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했는데 이는 조금 도 자기 죄를 변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유라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이미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하면서 삽니다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는 것을 조금 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하심을 감사하고 높이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볼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괜찮아서 그 지혜를 준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자신도 보고 그를, 그를 돕고 자신도 그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목을 주신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아 나도 그런 죄를 질까 조심하고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시험 그 시, 신령한 우리가 오히려 이제 마땅히 그 의의를 행할 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나가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뭐뭐 뭐 뭐 IRC가 분열이 되고 IRPC가 분열이 돼도 그런 걸다 보고 있어도 내가 그러면 그 온전한 그 화모의 대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그 본질을 누려나가는게 없으면 그거는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판단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 문제 앞에 답을 줄, 주, 주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깨우침을 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온 몸으로 그걸 이행하고 나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그 기도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죠. 나는 아, 안 그런 것처럼. 이, 이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매진말 하나님이 그리토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비출 때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닫게 돼. 결국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토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큰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오유 우주를 총괄하시는 만유의 주재이신 그분이 이그 티끌 중에서도 더러운 티끌 같은 존재를 창조주가 이 티끌을 위해서 죽으시려 죽으셨다. 그것도 당신과 같이 만드시려고, 그리고 같이 교통하려고. 어그그 그 사랑을 알면 감격해서요. 그 사랑을 알면 감격에 감격을 해가지고, 이제 내 일생을 다해서 그 감, 감사의 그 반응을 보인, 정상한 반응을 보인. 그,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나, 처지에 있는 나를 위해서 그 눈높이를 같이 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눈, 눈높이, 그것도 죄인의 눈높이와 같이 하고, 그 수, 수직적인 관계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걸 수,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고 해서요. 같이 뭐 동등한데 뭐 그건 아니고요. 존중의 관계잖아요. 수평적인 관계인데 더 존중받아야 될 자들은 더 존중하고 예? 그렇게 하는 관계죠. 수평적인 인간니까 뭐,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나나, 열심히 사는 너나 똑같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래서, <웃음>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열심히 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같이 수준을 맞춰주시는 것. 참, 그게 이제 놀라운 배려인 거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정상한 수편적인 관계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진짜 신령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맨날 코앞에 문제가 지고 실험하면 그 진짜 이 보이도 않은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들여놨는데 맨날 보이는 것에 갇혀 가지고 질질 짜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아까도 뭐 잠깐 교재 가운데 얘기했 지옥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 지옥 생활인데, 실제적으로 그 지옥은요, 이거 말씀드렸죠. 우주에는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인가? 그렇다고. 그 어떤 별들은 그 온도가 2,000만도가 되는 온도가 있대. 이, 이 별들 중에. 그럼 이 지구의 마그마는 냉수래요. 지구의 마그마가 냉수 정도된대 거기 이게 우리가 지옥 불이라고 할때그 불못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사우나 들어가서 땀 삘삘 흘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 뭐 저희 부흥 강사들이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로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지옥의 상. 그런 사람들이 다 가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피 값을 물을 거 아니에요. 넌 옆에 있었는데 그,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지 않고, 그 천국의 상황을 얘기해주지 않냐. 그큰 구원의 상황. 그게 진짜 복음 증거하는 거지요. 그 그냥 단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이 꿈을 어도 악몽을 꾸면 식은땀을 흘리고 잠깐 꾸도 아주, 아주, 넌더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지옥은 가히 상상할 수없 그러니까 그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음이 뭐 저기, 우주의 그, 넓이보다도 더, 그, 아요 치명적인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우리가 부자 나사로 비유 보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실, 사, 마포기로 보여주신 건데, 그 사실은. <웃음> 이큰 구원을 등안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히브리서는 배도의 죄를 여러 번 신중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토를 믿어 구원 하는 도리를 배우고 그리토를 고백하고 교회에 속해서 거룩한 예배에 참석, 참여해서 성신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토를 대적하고 나가면 그 죄는 어떤 죄보다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응공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불사람 심판은 항상 불로 나와요. 불. <웃음> 실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얼마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실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에서 다 자유케 했는데 육신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거기 다시 매이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못 박는 그걸 부인하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형벌, 지옥의 고통, 그그 그, 다 온몸으로 겪으셨는데 그 사랑을 입어서 천국에 속한다고 하면 게으르고 하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아 요한사도는 이런 죄를 가리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기도하라 명하냐 근데 이제 능동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능동적인 불순종을 했어요 사단의 종들도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사,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주님이 이제 세워 가시는 질서가 있고 그 속에서 선물로서 사역자를 주고, 그리고 신령한 구원을 이룰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그렇게 나가게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인간적인 자태로 말하고 상대적인 자태로 말하고 굉장히 뭐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심 심판의 말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할 게 없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배도하는 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실로 악한 것입니다만 그리토의 공유 없이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어떤 죄는 아예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죄도 있습니다. <웃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개명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홀수할 수, 수 없는 지 은혜가 있어도 죄를 범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늘 겸비하게, 과거의 죄 문제를 세례 때다 해결한 걸로 끝나지 않고, 늘 세례를 실효성 있게 살아가는, 살아, 이 몸에 붙은 죄들을 그 제어하고 말이죠. 그리도의 그 수평케 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여기 이게 쉬운 몽에 쉬운 몽에 주님이 다져 주시고 지게 하셨으니까 쉬운 몽에 그렇지 않고 그걸 방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교조적으로 여기고. 세상껏 다 즐겨가면서 할일 안하고 교회 질서도 무시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